안녕하세요. 도어스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 주시고 위에서 세 번째, 이 아이콘이 블루투스 아이콘이에요. 길게 눌러주시면 블루투스 창으로 넘어가는데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사용중을 끈후 다시 한번 켜주면 미라클 M100이 나옵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기종이 미라클 M100 화이트 기종이에요. 연결을 해주시면 디바이스를 연결할까요? 안내가 나올 때 확인을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 테스트를 해볼게요. 연결을 하면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다른 M3770 더싱 모델들도 연결하는 방법은 다이 방법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